예 반갑습니다 각도기 님들어 38번 화작 38번에서 42번 지문 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 어 주로 어 화법과 작문이 같이 있는 문제가 두 번째 지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글을 보고 대화를 나눈 것 또는 대화의 결과 글을 쓰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먼저 읽고 풀어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은 자기가 기억력에 자신감이 있다 이러면 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먼저 보고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먼저 보고 푸는 게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지를 특징을 다못 외운다면 은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게 굉장히 어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근데 이번 거는 좀 쉬웠기 때문에 어, 38번 먼저 읽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 선택지에 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어, 거의 지문의 순서대로 글이 나열될 겁니다 자, 다,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관하게 되면 문제의식을 밝혀야겠다 해서 여기 보면 은 다목적실이란 단어가 보이고 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리고 참관 참관 단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맞겠죠 논의로 밝혔겠죠 그리고 또 논의의 진행순서가 잘못되었다 논의의 진행순서 두 번째 문단에 있어야 되는데 논의의 진행순서가 어 없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 틀렸겠죠 다음은 2번이겠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풀면 됩니다 <웃음> 어렵지 않아요 화작 같은 경우에 자 다목질 활용,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대립한 두 주장의 근거를 요약한다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란 말을 통해서 뭐 근거로 들었습니다 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맞겠죠 뭐. 4번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 학생회 학생들이 진니할 태도 자 태도 태도 태도 태도 논의 태도에도 그리고 태도 태도 태도 태도 태도 쭉 어, 태도 여기 있네 그냥 입장만 내세우는 문제가 있고 논의 태도가 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태도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모두 서로 입장,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상대 입장을 배려하면 논의에 임해야 아, 학생 모두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학생 애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회에서 고려해야 될점 고려해야 할 점. 학생 모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맞죠? 학생이라면 학생 모두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 보면은 유사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스캔하면 됩니다. 스캔. 이게 빨리 안되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자기가 진짜 한 질문을 못풀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 어, 화 그러면서 화작을 선택했다 그러면 은이 단어가 샥샥샥 나오는지 빠르게 이렇게 싹 살펴보는 그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 무조건 화작을 무조건 맞추겠다 무조건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큰 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는 스캔을 해서 어, 단어가 있는 부분을 찾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척척척척척 풀면 됩니다 안 되면 연습해야죠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자39 과의 장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어, 1문단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 대립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동체 현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장문의 목적이다 공동체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게 아니잖아 조사 내용의 보고서가 아니잖아, 지금.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학생의 논의. 똑바로 태도를 가지고, 어, 학생의, 학생 모두의 복지를 고려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 태도 바꾸고, 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 지금. 맞죠? 자, 이 문단에서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주장을 먼저, 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실자가 공동체 현안에 대한 두 주장 중 한쪽을 다른 한쪽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여러분 이말 자체가 아, 주장을 먼저 서술한다. 어떤 한 주장을 먼저 서, 서술한다고 해가지고 그 주장을 다른 한쪽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그냥 어렵잖아.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죠? 자 그리고 사, 3문단. 목적시를 학생들의 복지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문단. 일부 학생을 위한 공간이나 학생 전체를 위한 복지공간이다.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공동체 현안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것을 정문 주제로 삼았다. 이거는 아니죠.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이, 이 말이 맞으려면 다목적실을 어 다목적실을 예를 들어서 학생 휴게실로 바꿨을 때의 문제점 또는 다목적실을 어,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설명해야겠죠. 자 사문단 사문단에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다음 논의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으므로 공동체 현안 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예상 독자로 구성하고 있다. 아 설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자슈 보면 제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했을 했기 때문에 어, 양측 역으로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했기 때문에 공동체 현안 해결과 관련한 어, 관련 구성원들 학생이겠죠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 자 5번 봅시다 5번 어, 5문단에서 5문단 어, 다목적실 활용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밝히고 있으므로 서로 노력이 부족하다 활용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어,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 부족하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활용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뭐다목적시을 활용할 건데 학습 공간으로 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또는 어,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문, 그 문장이 나와야 5번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자 40번 번 40번 이제 보세요 가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안 그러면 나까지 읽고 나면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한 지문씩만 읽으세요 한 지문씩만 항상 한 지문씩만 읽으세요 자 보기는 나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를 마치고 작성한 건의문이겠죠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좀 꾸우면서 읽으면 될 텐데, 다시 얘기해보자. 비평하는 글을 읽어봤니? 그럼 비평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마지막 부분에 공감했다. 그래서, 갈등이 고조됐다. 상대 입장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겠죠. 학생일. 자, 내 태도를 돌아봤다. 태도 반성했고, 학습공간을 사용, 평소 불만이 있었다. 학습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학생님 많다는 점 고려하지 않았다. 입장을 배려 방안을 찾아, 찾아봐야겠다 찾아 학습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어 정말 좋았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좋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다 모두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 자양심 절충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다목적실을 학습공간과 휴게공간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 이렇게 돼있고 좁을 것 같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구분하는 게더 낫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어,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해서 동의하고 있고 어, 점심시간에는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는 휴게공간 학생 3이 제시했고 공간 학생을 고려하는 건 좋지만 어, 점심시간이. 수업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보다 길어 그렇기 때문에 어, 투명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서 대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공간이 좁다는 느낌도 완화될 수 있다 투명 칸막이를 어떻게 그럼 투명 칸막이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동의한다 잘 절충한 것 같다 어 다른 학생들에게 동의한다면 리모델링 할때 분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내용이 뭐였, 뭐여야 하, 하겠습니까 건의문 같은 경우에는 어, 건의대상자에게 건의대상자에게 무언가를 어,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공손하게 글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건의대상자가 뚜렷해야 되고 건의사항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장쌤 안녕 학생에서는 리모델링 앞두고 있는 활용방안 협의했다. 다목적실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휴게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운영방안에 동의 여부 온라인 투표를 했다. 온라인 투표 활용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물어본 거네. 맞죠? 85% 참여했고, 90%가 찬성했다.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가 제시됐고, 앞서 제시한 방안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줄일 수 있고, 장점. 그 다음에 부족한 공간 확보. 그런데 투명 칸막이를 이용해서 공간을 분리해줘야 된다. 이거를 부탁하는 거겠죠. 저희 건의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학생회에서 마련한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학생들의 갈등을 건의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의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런 말이 1문단에서 안 나왔잖아. 맞죠? 자, 갈등 사항이 있습니까? 1문단. 이, 이런 것들은 1문단이 있습니다. 왜냐? 배경을 제시해야 되니까. 권위 배경은 1문단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떤 조금 그 배경이 되는 얘기를 하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문단이 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잖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2번. 자, 나머지 볼까요? 권위 내용을 제시하면서 학생들 바람을 언급하며 권위 내용을 수용해 줄 거가. 자 여기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바라하고 있는 만큼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맞습니다 아 답이 맞는 게 아니고 선택지가 맞는 거고 학생에서 제안한 단목적실 활용방안 이 실현됐을 때 예상되는 효과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 효과를 제시하고 있었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부족한 학습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학생회에서 단목적실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소개한다 해가지고 어 분리해서 운영하는 협의했습니다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문단에서 1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아주 간단했죠 자 41번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 학생 1만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학생 1자 응? 가에서 언급한 내, 논의 내용을 근거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을 비판하고 있다 자 학생 1이 비판을 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겠죠 자 다른 학생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비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잖아 맞죠 왜냐하면 여기 어, 39번이랑 40번을 빠르게 풀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은 어,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 그럴 때는 이제 학생일만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학생일 학생일 학생일 이렇게 다 찾아보는 거지 일단 어 여러분들에게 쉽게 1번이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의 내용을 다른 학생들이 읽었는지 확인하고 읽었는지 확인하려면 앞부분에서 확인을 해야겠지 자글 읽어봤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자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 근거하여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리고 어, 필자 의입장을 취해 아 이거는 없고 그 다음에 관련하여 제시하며 그리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끊어서 앞이 맞는지 뒤에 맞는지 앞이 맞는지 뒤에 맞는지 이걸 다 따로따로 명제라 생각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명제를 검증해야 되죠. 자 그래서 확인했어. 가의 내용에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공감하며 읽었다 해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찾고 있죠. 여러분들도 시간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 필자의 입장에 취해, 필자의 입장을 취해, 다른 학생들 가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도, 개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너희들은 논의할 때 어땠어? 이렇게 물음으로써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맞죠? 휴게 공간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가해 내용과 관련해, 관련했죠. 지난 논의에서 자신 느낌바를 제시하며 그에 대해 어, 대한 다른 학생의 의견을 묻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음 문제되고 고조되는 걸 느꼈다 했으니까 느낌바 제시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논의할 때 어땠어? 의견 묻고 있고 가의 제언에 따라 협의한 결과를 적절한 방안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실천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나도 동의해 물어보고 동의하면 어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학교에 건의해보자 건의하자 이게 실천과지 제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42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서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 흐름을 고려할 때 A에 대한 이해 A가 어디입니까? A가 어, 여기입니다 여기죠 자 보면은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재진술한다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재진술한다 그러면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을 재진술한다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다 의견을 재진술한 거나 어, 의견을 재진술했다 그렇다 볼수 있죠 재진술했는데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학생 이의 의견은 수긍할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학생 3은 학생 이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 학생 3은 학생 이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래, 필요하겠다 해서 다른 근거를 요구한다. 다른 근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다 했지만 은 어, 의견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근거의 출체를 먼저 삼고 있다 자 보세요 고려하는 건 좋아 부분적인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수업 사이의 시간 쉬는 시간보다 길어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제게 하는데 근거의 출처를 문제 삼고 있죠 문제 삼고 있지 않죠 출처 왜냐하면 학생 삼이 어떤 출처 근거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고 학생이 어, 는 학생 삼의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 좋아하지만 했으니까 일부 동의라고 할수 있겠죠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한다 그래서 마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투명 칸막이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따랐을때 예상된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관점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조금 조금 애매해 A가 딱이 부분만을 의미하는 거라면 사실 어, 1번과 2번은 쳐다볼 필요도 없이 제끼고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A가 이렇게까지도 포함이 될수 있다면 어, 이 부분은 1번과 2번도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어, 화작, 화법과 작문이 콜라보레이션한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어, 조금 정신이 사납습니다 이 정신이 사나운 문제를 굳이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화작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화작을 선택해서 등급이 잘 나고 표준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엄매 어, 그거 두 달이면 땡치는 거를 갖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화작을 선택하면서 불이익을 본다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어, 42번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